야, 나한 번만 바꿔주라. 아, 너 저번에도 큰거 먹었잖아. 야, 그런 게 어딨냐? 아유, 좀잘라고 야, 치사하게 너무내나큰거 없냐? 싫어. 좀저래아 하지 마. 아, 싫어. 내 아. 거야. 아. 온갖 갈등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. 합의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가 나타난다. 기도룸을 넘는 하비의 삶마. 하비야를 방대 어, 누구세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네 아이스크림!